웰컴 투질차사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이번엔 여행입니다 아침 먹도 아침 아침 드디어 아침을 먹도 돼요 어, 어제는 저희가 술 많이 먹어고 못먹었어요 오늘 오늘은 아침을 먹습니다 공연계수 쭉 보시죠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많이 많이 있진 않아요 <웃음> 준비해요 지금 쭈주주주주 이야 형다죽이래요 응, 죽이다 밥밥밥밥밥 비라 뭔지 모르겠어요 어, 어. 뭐지? 돼지볶음 돼지볶음이야? 아니 짜장면? 아니죠 아니. 그냥 무슨... 여기, 여기 모르겠어요 닭닭닭 닭이죠? 닭... 닭이닭도리탕이요 아... 이것만 있어도 괜찮죠? 계란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예. 아 요거 한 통에 먹을 수 있겠죠? 네또 있다가 다 준비를 해서 소짐하게 푼 다음에 다시 찍고 가죠 네 이제 아침 조식을 저희가 다펐습니다아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침을 그렇게 큰, 큰 기대하면 안됩니다 지금 저렴한 텔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옥시시, 수박, 닭, 짜장면 같이 생긴 거, 김치 같이 생긴 거, 계란, 소시지, 콩. 맛은 어떤지 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지 해볼까요? 해볼까요? 기본이죠. 전국 선생님. 맛이 동일한. 맛이 동일하다, 힘이. 여긴 고기까지진 않군요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재밌는데 닭입니다 해민나은이 그 닭에 엄청나게 향신료가 있잖아요 호텔이니까 호텔은 기본 빵입니다 항상 음. 이상한 향이 있어요 <웃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주 싹 비웠습니다 싹 비웠어요 자 국물 국물만 싹 비웠어요 이 어묵은 좀 한국어묵이랑 틀리네요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어요 아 역시 오렌지 주스 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임산,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잠시 화면을 떠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어왔니다 이쪽보다 한국은 인들 저쪽으로 왔어요. 저쪽에 동시에. 여기랑 틀리게. 보스. 펠리새는 김치. 리새는 에리타르트. 새는에트는에타르새 여러분, 여러분, 들은혹시 여러분, 여은 혹시라도 여기 오시면 분 여러분, 여러수 여러분, 여러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요 점심 먼저 식러를하러 갑니다. 어여세요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로 지나가야 되겠는데? 어. 자 오늘 여기 코스타 탈키나발로 <웃음> 날씨가 <웃음> 상당히 좋아 있는도가 되게 좋은 어. 것 같아. 어제 밤만 빼고 그지? 네. 어 <웃음> 그래 그렇게 어 그래 이런 거야, 좋아. <웃음> <웃음> 저. 저저 내가. 좋아. 어. 좋습니다. <웃음> 아 어, 좋네. <웃음> <웃음> 맞아, 야 손준 너 연기자잖아. <웃음> 피 d 님 조심해서 가세요 대신. 네. 야, 은행 네. 은행도 있고. 야. 음. 스테디캠 잘 잡고 싶고 네. 저쪽 좀 멀리 서해 가지고. 예. 네. 네, 오 강아지 있습니다. 오 강아지 귀엽다. 오, 강아지. 귀엽다. 응. 애들이 겁이 없어. 어그 그러니까 더운 나라 강아질수록 약간 카만이 어와 금이다. 중 말레이시아 이쪽이 금금 좋아하잖아 오. 오, 오. 그럼 이제 그럼. 순금 22K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20, 22K? 20? 어, 22K도 있어? 응. 그 우리나라는 18K, 14K 위주인데 어. 얘는 이제, 이제 거의 순금. 의 위주로? 그래 조금 이제 너무 무르니까 어. 살짝 묻는 거예요. 어. 22, 23뭐 이런 거. 그렇게 음. 네. 그래서 크로마츠에서도 22K가 나오죠. 역시 뭐? 예. 전문가다 너 역시 이런 거. 네. 어 역시 박 선주는 전문가예요. 인도 쪽이나 네. 요렇게 동남아 쪽의 사람들은 응. 18K 이런 거안 씁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 10K까지도 있고요. 10K도 있어? 네. 정말 조금도 뭐 갔네 100K 안들어간데 오. 14K 위주고. 아뭐 10K, 14K. 아... 18K는 우리나라가 위주 유럽. 아, 아 18K가? 그렇죠. 아, 처음 알았어. 아 그러세요? 어. 야, 노란 그거 주, 거 중국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순금을 좋아하고. 중국에도 순금. 오. 어... 네. 5km면 시간상으로 한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km? 어. 차 타고지. 차 타고 걸어가면 뭐? 한 5km만 1 시간. 어. 차 타고 한 5km. 보통 행군을 하면 4km니까. 오 행군. 걸어가면 한 오. 5km. 1 시간이면 걸어가야지. 맞아, 6km까지 못뭐 찾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이제 구글에서 한번 수의 한번 공품, 한번 공품 한번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걸로. 아하. 오, 그비디그비디가 저... 뭐 지금 구글맵을 이용해서. 자. 저희는 지금 패키지와 있는데 자유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아, 왔는데 1 0 k 요아뭘다 회원님 뭐 득템 하셨나봐요 득템 했어요 지금 이게 저렴하게 샀어요 차에다가 아이들 귀엽네 아이템이 박배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 지금 행복해봅니다 지금 그럼 전길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가려면 어디로 분들 아, <웃음> 완벽하게 아그을 하시고 아, 패키지로 왔는데 이 진짜 이거 맞아요 계속해서 자유행을 누릴 느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괜찮네. 어, 괜찮네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왜? 흰색이 있더라 좀더 밝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귀여워요? <stutt> <fait interactions> <sharp> <Irish involve> <whistle> 어때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점 점심 식사. 이거 오이한데? 현주식이죠? 길가다가 좀 네, 발루 그 필리핀에 있던 발루 같은 거 같잖아요. 안에 닦아면은 부화되기 직전. 이거 설마 발루를 색깔이 아... 아니구나. 아, 아, 아 생선. 아, 있고 아주 맛있게 햄버 햄도 있네 햄. 자, 지금부터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을 일단 기본주로 퍼, 음. 퍼주네. 아, 아. 네. 오케이. 여기 앉으실 텐데. 네. 멸치. 어때요? 멸치 꿀. 멸치. 어, 멸치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치킨 먹어야 되지. 치킨, 치킨. 에이, 이 야채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이거. 저 김치가? 김치 없지. 저 저. 이거 싼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와 닭발이 누구만 먹을까? 좀또어자 어. 닭강정? 오케이 닭 저거 저거 예저 반달 햄은 뭘까요? 아 저것도 그런 햄 같은데? 디스 디스 그거 예예예 예원원 예. 예. 저걸 하나로 봐야 되나 뭔하나로그나먹오 오케이 됐어요 어. 나는 뭐 그걸 하나, 하나 먹어보자고 계산은 나 보다 백주까지만또 okay.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됐어 미역 미역 어 미역 e 역아 멋있어 아 미역 e 미역 아 h 역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아 미역 괜찮아? 어? 뭐가 맛있어? 국비리가 지금 국비리가 고른 거. 어. 맛있나 봐요. 제가 박배우를 위해서 야채를 골랐죠이재영 씨. 음! 무슨 맛 같냐면, 아, 진짜 정확히 표현해줬네. 손맛 맛있는데, 김미나 선수들 얘기면 감자, 감자도 채쓰는거 그 있잖아. 뭐 처음 씹었을 때 느낌인데, 씹고 나왔을 때는, 뒤에는 약간 그 참외, 참외, 껍질 씹는 느낌? 상한 게 아니죠? 상아니 멸치 멸 아. 맛있죠? 굿 응. 아. 아. 어. 고피디 초이스 멸치 는 한국 도시락 반찬 여기가 멸치가 유명하답니다 아. 음. 음. 멸치 과자 지금. 아. 아. 아. 아. 아. 네. 밥은? 밥은? 달라가? 달라가? 달람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요라가달 달라가? 는거니라가가라가 달라가? 라가 달라가? 달가달고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라가 달라가? 달라가? 달라가? 이라가 달라가? 달라가? 자 이제 호텔을 나왔습니다. 호텔 나와서 이동하는데 우리 샘선생님 지금 우리 어디로 가요? 어, 탄중하루? 아저찍는거예요저 찍는거 찍는 <웃음> 탄중하루 어...아무튼 뭐 뒤라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들리는 척을 해야겠습니다 아잘들렸고요 어, 일단... <웃음> <웃음> 잘안 들렸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어, 저희는 갑니다 아 출발하는데요 이렇게 로 이동하고 아, 있습니다 친구 안녕 아, 아, 아. 손으보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안녕 <웃음> 우리 형님도 네. 안녕 네. 좋습니다 가족도 들좀 네. 달란한 거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너무 달나는 가족이에요 저도 꼭 어, 이루고 싶습니다 <웃음> 저는 총입니다잘작안어요 화이팅 화이팅 예, 파이팅. 화이팅을 네. 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후덥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날씨고 만딧불 코타키나발론 반딧불이죠. 가이드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네.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이 우리 자리구나. 안녕하세요. 다또 합류했네요. 네. 저녁식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거든요. 네 시간이 좀 남죠. 앞에 여기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다 5시 20분에 저녁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선셋보로 갈 거예요. 5시 20분에 여기 네, 모여있나요? 5시 20분까지 오시면 되세요. 네, 20분까지 오겠습니다. 자, 우리 세미 선생님한테 5시 20분까지 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바닷가로 갑니다. 어, 어, 피디 완전 이제, 어, 되게 잘하는데, 이제? 이렇게 싹 와서 이것까지 다는데 어, 좋은데? 자, 와. 달리, 달리. 달리. 야. 여기. 야, 아 이게 선셋인가 보나 여기가 선셋 어 이쁠 것 같다 그치? 여기서부터 보와 뭐,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야 천상의 계단 와자어 다른 해변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최고다 어 되게 이쁘다 여기 우와. 아 크... 멋있는데 천상의 계단에 올라보겠습니다. <웃음> 마세요라고안써있기 때문에 올라가는거치요튼튼 l c o m e to 치치사! 치올사습니다 야, 치사사 웰컴투 치치사! 즐거운 치사람들 이번엔 여행입니다 여행으로 즐거움 사치 멋있다, 멋있다. 우와. 위험해 와, 위험해. 오호, 어디 쏠렸어? 나 멋있게 내려가야 돼. 도안 다친 거 아니죠? 어. 아주 슬랩스코미디를 합니다 진짜. 야 이거 멋있는데 간지나게 지금 올라갔다 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야? <목소리가> 대구에 서오셨네어 맞지? 게구. 대구 대구 아니에요? 네. 우사, 부산, 부산 부산이장원 장원 맞짜나다우짜짜짜짜짜짜짜짜 오자짜 오짜짜 오자짜 짜 오자짜 오자짜 오자짜 오자짜 오들이 오자짜 오자짜 오자 오자짜 오이오 연예이왔어요세분이 오는 거예요세우이세분이서하는데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이 노아스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 우리 아스이요세븐니다아스이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요 세븐이 노아스이요? 세븐이 아요아아요 체중 조절해야죠 을 연기자는 그렇죠. 저도 체중 조절이 아니고 저는 조절을 못했습니다. 예. 자, 아, 이거 제 3대 비치로 이제 지금 올라가고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떠오르는 4세대 주제입니다. 바로 이곳 아, 여기서 한국인들만 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많이 오셔서 선셋에서 멋있는 사진도 아, 함께 딱 받으시고. 비가 오면은 못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보여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게 보이나요? 네. 자, 이 아름다운 선셋을 여러분들 함께 담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출사사는 항상 이렇게 예쁜 것과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이 뿌이 아, 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너무선셋이안보입니다 미안하게 오늘 구름이 너무나, 너무나 보이 삼대... 한대... 40도 정도 물이 쫙 굴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 아쉽습니다. 선셋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까지 담을 수 있다는 게그 다행이에요. 1년에 60번 선셋 볼수 있다는 게딱 오늘이 안 되네요. 뭐 오늘이 좀 제목이 어, 제대로 안 됐는데 네. 아, 좀 그리웠네요. 네. 에이 트위 아, <웃음> 그래도 기대해 볼만 하죠 괜찮은 것나지 있다면... 어, 않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다 자연스럽게 예쁩니다 가만히 슬슬 어두워주게 주고 음. 저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먹구름이 질척서 뚜아란 해변에서 근레토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우 박성준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오신 기억이 어떠세요? 아.. 그냥.. 그래 타면서 어... 해야돼요 어... <웃음> 이거 너 <너무> 허당이야 <웃음> 저 저기, 어? 외부만 잘쓰저까차 빠지고 저기서 자, 지금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딧불 투어를 위해서 아코타키를발루는 반딧불로 유명하죠 선셋 반딧불 그런 걸 찍어줘야 돼요. 근데 반딧불 나타날 때는 플러시를 틀면 안 됩니다. 그게 매너죠. 반딧불 도망가기 때문에 다 같이 반딧불을 함께 느낄 때는 불을 다 끄시고 스마트폰도 안 켜고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배를 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간이 선착장이기 때문에 가볍게 아, 이것은 안 돼요. 항상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개똥벌레. 개똥벌레. 개똥벌레 개똥벌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한 마리씩 잡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 소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딧풀토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재용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루어지세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소원을 빌습니다자 이제 저희는 실에 도착했습니다 반풍을 너무나 예뻤어요. 자, 손을 다 빌었기 밀었,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서 음, 어. 지금 에이스 한국 마켓 들었나요보기를할 음. 겁니다. <웃음> 자, 에이스 한국 마켓 어, 한국 싶어 마켓인데요. 오 어. 어, 좋네. 한국 싶어 니까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아, 뭐 보여주세요. 한어 내가 좋아하는 맥콜도 있다. 맥콜도. 맥콜 하나 먹을까? 아, 도 맥콜 먹을래 맥콜 선준이는 코코아가 없으니까 쿨피스도 이렇게 있어요 네. 쿨피스도 이건 처음이네 <웃음> 아무튼 없는 게 없습니다 알만하면 여기는 우거지도 있고 다 있네 한국마트를 나와서 가볍게만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저녁에 먹을 간단한 안주만 사고요 가방에 넣어놓고 시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웰컴 시푸드가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음. 인터넷만 보고 가다가 탈락하고 병원 실려간 적이 많대요 가이드 말이. 아, 진짜? 네. 진짜. 네. 어. 신선하지가 못한다는 얘기지. 아. 같은 거. 여기 근처에 여기네. 바로 여기야? 네. 어. 여기, 여기 센트럴 센트레 포인트 사바. 센트레 포인트 사바. 볼. I d 어느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이폰 액정을 3천을 샀어요. 유리 액정 o 3 the energy. I don't know the energy. I don't know the energy. I don't know the e n e r 센 y I d 인트 t k 센 포인트, 사바. 막사보라 얘기죠 이 깨끗하고 깔끔해요 우리 호텔 옆에 있는 몰 보다는 아 우리 박배원님 눈빛이 아, 반짝반짝하네 아니요? 쇼핑센터 들어오니까 거의 지금 와. 대사 외우듯이 그러니까 오대본배우네 어, 지금 무슨 감정사 같아요 감정사 비슷해? 아거건아니고 음. 경제를 음. 보면 그 나라가서 스타벅스 스출한게 있어요 경제 유스처럼그 스타벅스 를 값이 많이 비슷한 음. 정도를 따라서 거의 한국도 비슷하네요 결론은 안 사다 그럼 한국 가서 사야 되겠죠? 한국 가. 안 보는 확실히 깨끗해요 깔끔한 마치 삼성 코엑스가은느게 저는 보통 빨간불이 도 많이 지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같고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몇번 무심코 이렇게 따라서 <웃음> 갔다가 차에 치우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괜히 휴대폰 보고 있다가 따라, 호우스를 따라갔다가 차에 치워주셔습니다 큰일 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외부에 왔을 때는 자기 몸이 다치면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자기가, 자기, 자기몸 자기가 지켜야 돼, 이거 신호는 같은데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너무 겁나갈 수밖에 없어 요거 같은데? 자, 오늘은 지금 반딧불 투어를 하고 나서 오, 여긴 좀또 뭔가 좀정갈하네 느낌이지? 아, 특이한데? 음 우와 오, 괜찮네 근데 사람이 없네? 우와, 이거 요... 근데 어딘가? <목소리가> 다른 거다. 우리는 작은 바에비추 비싼 여기는. 음. 아, 사아 새우기 있어. 살아새우 야, 다 맛있다. 우리말 맛있다죠. 아 스탑, 스탑, 스탑. 이게 요우야 buy one, buy one, 얼마인데요? 새우 한 번에까지 b 이게 two pieces. t 야, buy one, b 스 원이죠? 아, 아니, 0 0 0 원. 큰 거면. 대가리가 좀. 이거 작은 발이래요. 이게 맞아요. 다근발. 이게 작은 발이라고? 네. 그렇게 작다고요?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어요. 어? 가 <목소리도> 이거 하나씩 하나당... 다가 매. <목소리라고>. <어려운> 아, <목소리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이거. 사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2 결국 3마리에 240이야 240, 6만원 아멋있 랍스타만 하다? 와 이런거 먹어보자 그래. 이걸 로자 이걸 로자 이걸로 세 아, 이걸로 마리 이거를 오케이 1kg에 1 0만원이네 어. 싼거지 작은 바리입니다 작은 바리를 한번 골라봤어요 오케이 디스 1kg 지금 맥주 하나 팔려고 네사람이 붙었습니다 <목소리> 다섯사람까지 <목소리> 지금 맥주 하나 팔려고 다섯명이 지금 딜리버리지는데 <웃음> 정신이 없겠습니다 한번 사시죠 맥주 예. 아, 정신없어요 네. 솔직히 정신없고 네. 사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먹는 것 같아요. 네. 형기는좀 없는 거 같고, 주말에 많겠는데. 저기, 우리가, 필리핀어 카페보다는, 여기가 좀 퀄리티가 깨끗하긴 한데, 좀 비싸고, 음. 어, 거기는 싸고, 싸긴 한데, 퀄리티가 조금 약간 낮은 것 같고, 그런 사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잔! 다섯 번입니다! 아, 자, 뒷부분 안 보이죠? 뒷부분 한번 이게보 이게 바로 작은발입니다 작은발이 다다다 다다성어라고 하죠 금성어 성어아 어, 역시 해산물 박사니다 우리 박배우 크, 이게 한국 여기서 지금 3만원 하지 한국에 3만원 하지 자 박배우님 네? 제주도에서는 얼마 정도 팝니까 이게 아,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건 없죠 기본이 아 기본이 기본 이만하죠 이만을어의뭐이만원거 그게 커요? 예이만원 작은발이 아 보통 은이만해 그 그렇게 그래, 응?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뭐 상체 반 정도. 그렇게 죠어 이거 이건 그냥 아, 능성. 능어 아, 그럼 작은 발이 동생 사촌. 사촌 동생 아무튼 작은 발이 사촌 동생입니다. 저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뭐냐?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거네 조개. 아 그거 이제 네가 하는 거 조개. 이거 뭐지? 조개. 이거 스프로 만들어준다는데 그지? 아 작은 발입니다. 다음 아, 말이 맞네. 천수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보증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는 후아킹 후아이입니다. 후아이 시푸드 레스토랑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구글이나 이런데 검색해서 보시면 길짝기등잘 나옵니다. 아있게먹뭐460링기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뭐요? 계산할 때 보니까 갑자기 480 7링짓이나온거 뭐가 뭐 문제가 있구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봉사료가 2019년도부터 없네요 아. 그래서 만원돈 2 7링지씩 붙어가지고 다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해서 돈딱 맞추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갖고 나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걸 드셨어요? 오늘 다근발이 그리고 어. 뭐큰 새우 타이거새우 뭐, 타이거새우야 그게? 네. 타이거새우 그리고 조개 대왕조개. 대왕조개. 뭐 그리고 먹었어요 뭐 어떤 게 제일 베스트였습니까? 아무래도 새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거 새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리 방식 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칠리, 그리고 크림으로, 하프로 어, 해달라, 아프 로 해달러 가면 요리해 줍니다. 다은 바리 같은 것도 대가리 머리를 잘라서 생선 은 대가리라고 합니다 원래. 자, 대가리를 잘라서 그거는 튀김이나 그러니까 으로스 바디. 사시미 이렇게 말하면 잘해줘요 그러니까 스프가 뭐 이쪽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림스프 막 이런게 아니고 매, 매운탕 지리 중에 지리라고 보면 돼. 요 그렇지 스프가 네. 매운탕 지리 중에 지리 네. 근데 아까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겠지만 자, 참고 영상 보시죠 자다음다리를 먹고 머리 부분을 저희가 당으로 시키는데 약간의 향기가 이상하게 있어요 향신료 같은게 그래서 저희는 이 고추 함께 준 고추와 마늘이 있거든요 다넣고 끓였더니 한참 먹을만합니다 맛있어요 아, 그니까 훨씬 맛있죠? 맛있어 마늘과 고추를 섞어주면 거기에는 향신료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잘 섞어서 배앞에서 맛있게 드시면 그래야 한국적인 질이 맛이 날 것이다 그렇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그러면 갈릭이랑 뭐, 뭐 스파이시 달려면 줄거예요자여기후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우리 진짜 몰랐는데 음. 넣어서 끓여달라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발레이시아 통역기를 통해서 한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권이라기보단 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약간 다행인게 우리랑 똑같이 단어 조금 조금씩을 사용하셔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가 어디 갔죠? 필리핀 마켓 필리핀 마켓, 저기 네. 건너편그 그쵸, 로컬 거기서 먹었던 새우랑 여기하고 차이점 있다면? 어, 냉동새우는 약간 좀부석부석하지는 뭐 않지만 그냥 일반 새우만 좀 크다 큰, 큰, 큰 새우 맛 여기는 되게 식감이 쫀득쫀득한 그런 맛자 오늘의 베스트는 새우 음 새우 중에 칠리 크림 칠리 어 추천 나도 칠리 칠리 칠리 칠리 댄댄 칠리, 칠리 칠리 댄 그리고 저, 저희가 어제 먹은데가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뭐 800m 정도밖에 안 어제 걸려요. 어디 갔죠 어제는 필리핀 음. 마켓 필리핀 마켓 필리핀마 필리핀 갔었죠 저 건너편 아니고 확실히 거울. 음식 자체 퀄리티가 틀리긴 합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확실히 비싸요. 2배 정도, 반배 정도는 비싼데 확실히 생물이고, 거기는 약간 냉동이고 저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아까 가이드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있죠? 어. 어. 원래 네이버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웰컴시푸드 거기는 어, 잘 모르고 그냥 정보, 거기 이제 포털 정보로만 네. 가서 드셨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매,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생. 위생이아요 한국인들 많이 가니까,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여기로. 뭐, 뭐 거기에서 먹지 말라는 얘 아닙니다. 음. 여기도 뭐, 여기서 먹어도 장염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장염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몸이 안 좋, 약하다는 분들은, 조심해서, 좀 생각을 신선수고 하시고, 하시면 좋을 거고. 여기는 위생 하나는 좀, 그래좀 깨끗한 거 같아요. 가격도 비슷하대요. 아, 비슷하대? 예. 아, 가격이 비슷하대? 예. 리스하 비슷하, 가운트 비스하면 이리 와야지. 그쵸. 오늘 투어. 오늘 코타키나발루 마지막 투어. 오늘까지의 여행 평점을 내린다. 아 100점 만점에. 88점. 88점. 88점. 이유는? 어, 이유는 일단은 막세지 않은 그런 패키지 여행. 그리고 가난하게 쉴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남자 셋이 왔지만. 혹시? 음, 뭐. 마시고, 마시고, 쉬고, 재밌게 놀고,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질차 차사 게스트로 출연하실 아, 예. 의향 있습니다. 아 그럼 언제든지 물론 만족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내년 1월에 드라마 끝나고 한 2월쯤에 가면 되겠네. 어, 영화. 영화 <웃음> 아, 영화구나 영화. 영화 끝나고 함께 또 재밌는 여행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오케이 질차사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어떻게 백지지가 마무리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나치 보여드리겠습니다 it. I'm not going to get it. I'm n 기 t going to 봐요냄 아, 점점 더, 오, 색깔 너무 이쁜데. 선셋을 보기가 진짜 힘든데, 거의 60, 1년 중 60일 정도? 자, 이걸 보신 여러분들, 질차사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